웹툰이 연재되고 나서 지금 일주일 되는 날인데 지금 36만 정도 찍었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웹툰 관계자분들은 굉장히 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들어와 주셨구나 많은 격려를 해주셨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논장입니다 며칠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나라 지금 폐업률이 거의 90% 이상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투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비중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기사는 그래서 한번 이 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10.3%예요 근데 저는 일본이 엄청 자영업자 비중이 높을 줄 알았거든요 가보면 다 장사하시는 사람들 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관광지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보다 높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그걸 제가 생각하는 예상보다 훨씬 밑에요 우리나라가 25.1%에요 엄청 높죠 배를 넘어서 더 높아요 미국은 얼마일까요? 미국은 6.6%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9.9% 야 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자영업자 비중이 얼마나 높은 겁니까? 이러니까 서로 경쟁이 치열하고 서로 제살 깎아먹기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미투 브랜드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스몰비어, 쉽게 말하면 봉구비어가 있었죠. 원조를 그대로 따라서 베낀 브랜드를 미투 브랜드라고 하는데 똑같이 만든 브랜드가 엄청 많았어요. 봉고비어가 아닌 봉주비어 달봉비어 봉자비어. 뭐, 어마어마하게 비슷한 게 많았어요. 봉구비어 자체만 해도 몇백 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봉자비어가 나와서 얼마나 나갔을까요? 봉주비어가 나와서 또 얼마나 나갔을까요? 그러니까, 뭐, 점포가 몇백 개가 아니라 몇천 개가 될 수도 있겠죠. 같은 컨셉에. 재산 깎아먹게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이걸 또 받아요. 이걸 또 받아서 오픈을 합니다. 이게 신기해요. 저는. <웃음> 왜 이걸 받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걸 받지? 그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조용해요 그 사람들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망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본인들이 선택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몇개 살아남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몇개 살아남지 않은 데가 어떤 자리인가 몇개 살아남지 않은 데 지금 나름대로 다 없어졌는데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그나마 좋은 자리입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리가. 여기서 이걸 보시면 돼요. 그 봉고비어, 봉접이어 무슨 살롱? 뭐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많은 브랜드가 몇천개 가까이 확 생겼다가 지금 몇개 없어요. 살아남은 게. 그 브랜드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리가 좋아요. 살아남은 자리가 좋아요. 그나마 경쟁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 같 컨셉에 똑같은 원리로 장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좋은 자리에는 그만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좋은 직원도 와있어요. 관리도 그만큼 할수 있고 왜냐? 수익이 없으면 관리도 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얘기입니다. 살아남은 자리는 왜 살아남았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할 게 뭘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딱 떠오른 게 있더라고요 지금 시점에 당사를 오픈을 해야 될까? 준비만 계속 하고 있는데 코가 터졌어 코가 터져서 지금 오픈하려니까 여기저기 난리야 다 망하고 지금 시점에 오픈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판단해 주시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판단은 <웃음> 구독자님 스스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판단하고 항상 움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IMF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었죠. 다 줄폐업하고 가게들 여기저기 회사들 다 망할 때 살아남은 업체들 있죠. 살아남은 가게들 왜 살아남았을까요? 결국에는 살아남는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를 견뎌내으면더 올라가겠죠. 왜냐? 힘들 때 소비를 못했다가 이 힘든 게 코가 없어지면 은 소비가 폭발을 하겠죠. 그러면 더잘살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많은 경쟁자들이 정리가 되겠죠. 어설프게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요? 저는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도 그동안에 똑같습니다. 지금 사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든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든 벌써 학습효과를 몇번 거쳤어요 학습효과를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판단을 할수 있는 고그 시점이 됐습니다 저는 그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지만 확 소비가 다시 올라갔을 때는 절대 그런 자리 안 나옵니다 어설픈 자리만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 어설픈 자리는 뻗기 어 힘드니까. 자, 여기서 논자님 항상 그러잖아요. 모든 게 합쳐졌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물으면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장사할 때 나름대로 비중을 저는 자리가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자리가 70% 이상을 차지를 해도 10%가 모자라거나 30%가 문제가 있을 때는 절대 자리가 좋다고 성공하진 않습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비중을 70% 이상을 다리가 차지한다. 어느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보는 능력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은 70% 정도 중요한 그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지금은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 맞지는 않아요. 근데 기회는 정정 오지 않습니다 많이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찾아오지도 않을 거고 항상 기회는 지나가고 나면 아 그때가 기회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은 못 느끼시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시면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토대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지금이라도 움직여서 자리 알아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아니 논장님은 무슨 근거로 지금 가게를 오픈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저희 가맹점 때문에 홍대를 계속 가서 확인을 하고 상권 분석을 하고 이런 찰나에 부동산 업자들을 만나봤더니 지금 나름대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움직여요 근데 이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기 홍대에서 가게를 한세 군데 하시는데 지금더 하나 얻어야 되겠다 지금 권리금이 얼마나 빠졌냐 그리고 월세가 얼마나 낮아졌냐 이거를 따지세요 요때가 기회다 싶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장사 잘하시는 분들 중에 그게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홍대를 갔더니 횡해요 횡한데 홍대 상권을 쫙 훑어보고 노년동에 갔더니 거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그런데도 거기는 상권이 빠졌다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그 상권 알아보면서 야 나도 홍대에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점 아니면은 아 이런 자리가 나올까? 그리고 원래 권리금이 한 5억이면은 지금은 2억대에서 1억대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잘하면은 그뭐 액면상으로는 뭐 3억 이렇게 부르는데 잘하면은 더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장사 잘 되고 경기가 정상적일 때 누가 그 금액을 주고 홍대 메인상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메인상권에 자리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겠죠 지금 시점이 똑같습니다 신촌이든 건대든 지금 시점이니까 사람들이 권리금을 낮춰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지 메인상권에 웬만하면 장사가 돼요. 메인 상권이기 때문에 그리금막 자기네들 들어갈 때는 5억 8억 막 이렇게 주고 들어갔는데 쉽게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기회고 어떻게 보면은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이 점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막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을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리고자 방송을 찍는 거니 참고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아 아, 참참 하나 까먹었다. 제가 곰곰이 오늘도 생각하다가 지금 촬영을 한 건데 저희 구독자님들이 지금 현실점에 아니면 지금 당장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까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실시간 방송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가끔씩 실시간 방송을 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답해주면 어떨까 해서 앞으로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이 파리들이... <웃음> 저희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점이나 본인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실시간 방송을 했을 때 거침없이 질문을 던지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시간 방송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